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다른 파크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km 정도 남았는데, 날씨가 어 조금 쌀쌀하면서 흐리네요. 세종 파크,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파크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되게 넓게 돼 있고요. 공원 같은데 저기가 코스트코에요 세종코스트코 그리고 여기 한국 자, 교통안전공단 아 여기 수질보건센터 수질보건센터를 찍으면 저기 멀리 저기 이렇게 보이네요 파크가 저쪽에 장비를 챙겨서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어, 이렇게 돼. 있네 있고, 주차장이 있네 60미터 어, 길을, 길을 모르니까 어. 어. 와. 와, 이거 매트 완전 먹는다 완전 와 너무 어질 뻔했어 안 굴러가서 이거 봐 여기 보면 뱅크 그 다음에 스타트 박스 있고 박스 점프대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레일 박스레일 있고 저기 쿼터 그 다음에 또 뱅크 <목소리>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응. 너희들 아저씨 유튜브 채널 몰라? 네 네. 뭐예요? 어 네. 그렇구나 뭐예요? 모르면 더 좋아 카일라예요다 <목소리> 구독할게요 <웃음> <웃음> 구독자 몇 명이요? 구독자? 네. 1800명 와, 와 와야? 18000명도 아니고? 지금 게임, 촬영하는 중이에요어 지금 촬영하고 와, 있지 와 금치 요즘브 채널이 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따가 알려줄게 지금 촬영하고 아, 뭐예요? 뭐예요? 에 나오면 아니야 생방 아니면. 아니야 아이 아니, 스트림 아니, 아. 라이프 네? 익스트림 라이프 이제 쳐, 쳐주세요 쳐 익스트림 라이프 잠깐만요 익스트림 라이프 아니 나 힘든 건안 가져왔는데 한글로 쳐봐 익스트림 라이프 이거 익스트림 스포츠잖아 그지? 익스트림 라이프? 응 라이프 엄마! <웃음> 아 깜짝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웃음> 그 <이름> <웃음> 여기 혹시 다른 친구들도 또 타는 애들 있지 않아? 네곧 와요 어? 곧 와요 곧 와? 대대주하 어어 떻게 와야 그 친구가 여기서 탄다고 그래가지고 저요 저예요 너야? 네너 그룹에다가 글쓰지 않았어? 어 맞아요 페이스북 그룹? 맞아요 네? 그래 너가 글 썼어? 네 어, 근데 나 때문에 오신 건가? 어, <웃음> <진짜> 어 맞아 어뭐 <웃음> <웃음> 별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댓글 달았는데 <웃음> 아 그래요? 손더 올리라고 아 맞아 그그 그 <웃음> 아저씨였어요? 응 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어, 제가 어. 맞죠. 어, 너구나. 이거 어, 나온다. 괜찮으세요, 어. 이거 이거죠. 나이프. 이거죠. 어, 어. 오늘 같이 타녀 나와줘요. 뭔데? 뭔데? 나 때문에 오신 거래. 페이스북 그룹에 글을 써서 아저씨가 거기 어? 댓글 달고 아, 세종파크 오랜만에 한번 가 볼까? 그래서 오늘 잡시다. 온 거야. 빨리 잡히다. 땅에서 대리 팔수 있어? 좋아요? 저 별로 안 돼서. 여기서 여기서 할줄 알면 네. 땅에서 하는 거 똑같아. 자세를요 자세 손이 옆으로 나가면 가운데 있으라고 그랬잖아 여기 여기서 할 때랑 똑같아 그냥 이 여기 이렇게 주행하는 간격 있지 이 간격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상태로 점프를 뛰어서 돌리는 거야 손이 이렇게 나가면 안돼 이렇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있어야 돼 주행하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가만히 뛰어서 테이립하는 거야 응?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아하 여기 처음 왔는데 박스가 적응이 안 되네. 박스를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응. 위에서 잡아서 내려가는 거야, 아니면 타이밍 맞게 그냥? 위에서 잡아야지. 그래야 다른 기술을 할수 있지. 그걸 연습하는 거야. 어 에어캐치 공작 야저 라면 같 아, 라면 지 <웃음> 작은 컵이었잖아 <라면> 작은, <웃음> 작은 컵 좋아! 핸들링을 더 빨리 쳐봐! 핸들링이 너무 느려! 케이리브는 핸들링 싸움이거든! 싸움이에요? 싸움! 못 아, 뭐 찍고 계신 거 어! 약간 자꾸 내 미남같은 얼굴을! 어. 아! 미남! 미남 같은! 미남 같은! 아, 미남, 어. 미남! 미남! 아, 미, 미남 미 같은이라고 그래! 장미꽃같은! 장미! 장미? 장미꽃 같은? 괜찮아? 안다셨어 힘들어? 네. 많이 탔어? 아니요. 그러면 어. 친구들 여기 세종사로? 네. 응. 안타 왜? 힘들어? 그래. 좀 쉬었다 타. 아 그런데 딱 비트를 듣고 있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지 열심히 해. 어? 어 전역선수요 어. 시간되면 은 포크 허기보고 세종파크 한번 놀러 오라고 얘기해줄게. 응. 아, 근데 발 끄는 게 지금 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하지. 해야지. 그지 네. 그래서 아저씨가 알려주는 어. 거예요.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 공중에 뛰었을 때. 딱, 그대로, 딱, 뛰어서, 그대로 딱. 그렇지, 그렇게 해봐. 어, 어. 탁, 무릎 구부리고, 무릎. 무릎 구부렸다 펴야지. 응. 어? 잠시 이용히안세요 잘가 다음에 또봐네 응. 재밌게 탔지 오늘? 네또 자전거도 타고 왔어? 네아좀 머니까? 네 어. 잘가 어, 네. 반가웠어 네 다음에 또 보자 어, 네. 어. 반가웠어 네, 응. 반가웠어. 네. 응. 조심히 타 네. 안녕 네. 너 친구 이름 뭐야? 파일? 네 어. 파일이? 주화랑 재밌게 타 응. 아, 다치지 말고 안녕 다음에 또봐 음. 자 이제 짐 싸고 집으로 가야 되겠지 지금 시간이 벌써 자, 5시 15분 세종파크에서 만난 친구들 오늘 재밌게 잘 탔는지 모르겠네 어, 만난 친구들 이것저것 아는거 알려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다음에 갔을 때는 더잘 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